이, 보세요. 이 베젤 같은 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2022년에? 힘의 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의 길입니다. 저희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어, 우리 루키아의 핸드폰을 좀 바꿔주려고 해요. 우리 루키아가 핸드폰을 좀 오래 써가지고 어, 핸드폰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사실 뭐 루키아한테 선물로 핸드폰을 사주긴 하지만 어, 결국에는 어, 내가 좋은 핸드폰 사주니까 어, 내 예... 사진을 조금 더 멋있게 찍어줘라는 어, 그런 저의 이제 본심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지인을 통해서 뭐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서 핸드폰 을 이렇게 구매해도 좀 지나고 보면 어 되게 약간 눈탱이. 요번에는좀 그냥 저 혼자 제가 좀 알아봐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핸드폰을 한번 구매를 직접 할생각이고요 핸드폰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좀더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을지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제 핸드폰이고, 요게 지금 저희 우리 와이프, 루키아가 사용하는 이게 아이폰 8 플러스인가 그래요. 예, 보, 이 보세요. 이 베젤 같은 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2022년에. 그래서 일단은 핸드폰이 지금 뭐 조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저희 와이프 거랑 제 거랑 이제 깨깨오토깨깨오토 깨깨 오토 로딩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롱. 그죠? 확실히 좀 옛날 거라 그런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뭐. 핸드폰 바꿔주고 좋은 남편 한번 더해보죠. 어, 자 여기가 이제 그 휴대폰의 정보가 있는 이제 옆폰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거든요. 어 여기 보면 이제 뭐 54만 회원들의 선택 여기서 이제 정보를 좀 구해볼 거예요. 가격을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시세표가 있습니다. 제주도니까 자 이러면은 이제 와우 와자자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아이폰 프로 맥스 우리는 KT이고. 기기 변경만 할 거니까 약 2년 동안 25%의 요금 할인 조모뭐뭐동땡땡시약 조건. 2년 조건으로 기기값에 많은 할인 아 기기값에서 할인을 받을 건지 요금 할인을 받을 건지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어 위표는 제주도 내 초저가 기기값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시세표입니다 어,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구매하면 149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프로 맥스 기기 변경을 하면 116만원이네요 공홈이랑 차이가 이제 확실히 많이 나네요 이게 진짜로 어, 이거를 이제 어디 가서 사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휴대폰 성지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표 저희가 지금 한게 이제 시세를 확인한 거죠. 그다음에 성지 위치 찾는 법. 성지의 좌표를 알아내자. 휴대표에 휴대표 적혀 있는 지역 구매 후기 게시판으로 가서 후기를 찾거나 게시글에 댓글을 채주세요라고 음. 하십니다. 여기 메뉴에 보면은. 어, 후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성지 후기. 그 다음에 구매하는 법, 아, 아, 구매 후기 게시판이나 시세표, 그래서 아란의 성지 좌표가 소송으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 제주도니까 제주도를 이렇게 오겠죠. 제주 푸 성지 1년 넘어서 다시 왔어요. 구매 좌표가 이렇게 있죠. 초성. 요거를 그대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서 여코폰 보고 오셨다고 어, 말씀하시고 구매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살 거거든요. 이제 온라인으로 저처럼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가 막힌 곳을 한번 또 어, 제가 알아놨거든요. 자, 여기 여기는 이제 폰메리카노라는 어 이제 온라인 사이트고요. 여기 어 보면은 핸드폰이 다 있습니다. 갤럭시부터 아이폰게 가격도 뭐야 이거는. 뭐야 아이폰인데 월 29,000원이야? 네29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아이폰을 찾아봅시다. 휴대폰 누르고요. 애플 뉴 아이폰 누르고 우리는 이제 원래 KT 원래 아이폰 프로맥스. 왜 아이폰 프로맥스를 사야 되냐? 루키아는 일단 큰걸 좋아해요 용량을 우리가 이제 2 5 6기가로 루키아는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도 루키아가 많이 찍어주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하기 때문에 영상이 커야 됩니 색상은 아, 내 취향은 약간 이런 거그 이런 거 이런 건데 우리 루키아는 약간 또 클래식한 거좋아해요 골드 기기 변경 우리는 통신사는 그대로 기기만 변경하는 거고요 어, 할부 24개월 그 다음에 요금제 루키아가 지금, 이거 5만 5천짜리, 요거. 왜냐면 하 루키아는 루 와이파이 헌터예요 예.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를 차단해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 지원 방식은 이제 공시 지원금 24개월과 요금 할인이 있는데, 어, 제 생각으로는 요금 할인이 어, 조금 더 저희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유심을 사용, 이게 좋죠. 그냥 빼가지고 그대로 어, 유심 이식 수술을 하면은 뜻이죠. 요렇게 하면 이제 얼마냐? 통신료 해가지고 합쳐서 한 달에 10만 1,167원. 아, 이거 폰메디카노 이거 상담 시간이 월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점심 시간은 1시에서 2시까지, 토일, 공휴일은 휴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아, 큰일 났다. 지금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골드가 없어 상담원분이랑 계속 연락하면서 상담원분이 지금 재고 들어올 때마다 연락을 주시는데 계속 요즘에 녹색이 잘 나가서 그런가 그 녹색깔 들만 지금 입고가 계속 된대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기다렸다가 아이폰 14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 14 예약 될때내 것도 같이 들라고 <웃음> 아이폰 거 사주는 김에 내 것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 있어도 상담원분들이 다 도와주시니까 편안하게 어, 연락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조만간 아이폰 14로 돌아오겠다 빠잉!